오늘은 월플레이어 수 1억명 이상을 달성하고 지금도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등장했었던 핵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퍼를 시작으로 정글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맵헥까지 지금까지 어떤 핵들이 있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헬퍼는 FPS 장르의 ESP핵처럼 핵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스킬 범위 및 상대방의 스킬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미니언 막타를 좀더 쉽게 칠수 있도록 HP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만큼 핵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헬퍼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핵쟁이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별도의 UI를 제공해 핵쟁이들의 스타일에 따라 기능을 온오프하며 자유롭게 핵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핵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상대 유저를 쉽게 유린할 수있었습니 헬퍼를 잠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상대 챔피언에게 보이는 정보가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헬퍼에 어떤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의 스펠을 헬퍼의 도움을 받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로 탭키를 눌러 상대방의 스펠을 확인할 필요 없이 캐릭터 HP 양옆에 있는 별도의 UI를 통해 해당 유저가 들고 있는 스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스펠의 사용 여부와 쿨타임까지 체크가 가능해 일반 유저들보다 좀더 유리한 상태로 전투가 가능했고 상대가 스펠을 사용했을 때 계산을 하고 스펠 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게임을 하는 핵쟁이들에게 하나의 뇌를 장착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스킬의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의 HP 밑으로 QWER의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스킬을 사용했을 경우 쿨타임이 몇 초가 남아있는지까지 수치로 볼수 있어 그냥 머리를 비우고 싸워도 될 만큼 많은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스킬 사거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거리 조절을 쉽게 하고 좀더 영리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반대로 이런 복잡한 UI 때문에 오히려 전투력이 떨어지는 핵쟁이들도 존재해 핵 제작자들은 친절하게도 이런 모든 기능들을 온오프시킬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똥손 핵쟁이들은 여전히 실수를 범했고 일반 유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무슨 재미가 있는지 핵쟁이들의 뇌구조가 궁금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미니언 막타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평타로 미니언을 때렸을 경우 미니언의 HP가 얼마나 남을지 별도의 그래프로 표현해 핵쟁이가 대포 미니언을 놓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이었는데요 이게 직접 미니언 막타를 치는 기능까지는 없어도 똥손을 가지고 있는 핵쟁이들이 CS를 많이 챙길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핵쟁이들이 애용했습니다 하지만 핵쟁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했고 핵까지 사용했지만 머포를 놓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킬의 적중 및 회피를 보조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기능으로 상대방의 스킬 범위를 예측하고 캐릭터가 알아서 스킬을 피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많은 핵쟁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피와 더불어 스킬을 좀더 정확하게 적중시킬 수 있는 핵 기능도 존재했었는데요 제라스같이 사정거리가 긴 챔피언을 선택하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미리 즉, 해스킬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기능들 말고도 헬퍼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데요. 유저들이 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인간인척 행동하는 휴머니즘 무빙 기능이나 정글 몹들의 이젠 시간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있었습니다. 에로 l 은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 그런지 핵 유저를 잡기 위한 데마시아가 도입된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버전의 헬퍼가 등장하면서 유저들을 괴롭혔었는데요. 핵쟁이들이 이런 헬퍼를 사용하면 어떤 재미를 느끼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몰락한 왕의 검은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사용한 챔피언의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애용하는 아이템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사용 효과를 가진 아이템은 한번 사용하면 일정 시간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핵 개발자들은 이모란검을 무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그 방법은 모란검의 쿨타임을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핵이었는데요. 이게 상대방은 체력을 잃고 자신은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에 따라 게임 안에서 무쌍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핵쟁이들은 생존력이 보장되어 있는 트린다미어나 알리스타 같은 챔피언을 선택한 뒤 상대에게 빠르게 접근해 모란검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순식간에 녹아버린 유저들은 당황했고 핵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핵쟁이들을 극혐했다고 합니다 핵쟁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다양한 챔피언을 사용하며 유저들을 유린했는데요 모란검의 최대 약점인 사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사이온 같은 챔피언을 선택하고 궁극기와 모란검을 콤보 형식으로 사용해 일반 유저를 학살하는 핵쟁이도 볼수 있었습니다 핵쟁이는 쌓이온 궁극기를 사용해 상대 진영 안쪽 깊숙히 들어가 모란검을 사용하며 나머지 챔피언들을 정리했는데요. 핵 자체도 사기인데 이런 콤보를 사용하며 들어오는 핵쟁이를 보면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끌어올랐고 핵쟁이에게 쌍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카사딘같이 궁극기로 계속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챔피언을 선택해 모란검 핵을 지능적으로 사용하는 핵쟁이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핵쟁이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이템 쿨타임을 없애주는 핵이 있듯이 서머너 스펠에 쿨타임을 없애주는 핵도 존재했는데요. 서머너 스펠의 경우 다른 일반 스킬보다 유니크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펠을 한번 사용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다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핵을 사용하면 쿨타임 없이 무한으로 스펠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핵은 누가 봐도 핵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핵쟁이도 미래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불나방 마냥 무지성으로 핵을 난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전멸과 강타를 들고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맵을 활보했고 보이는 모든 몬스터를 잡으며 정글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타를 딜레이 없이 무한로 으쓸수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바론을 대포미언 먹듯이 손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요. 유저들은 이런 핵쟁이의 막나니 같은 모습에 당황했고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핵쟁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유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전멸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며 뱅킹을 시도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핵으로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변태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유저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뻔한 플레이에 질린 핵쟁이들은 좀더 창의적인 방식 ...으로 유저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스펠액을 100%로 활용할 수 있는 신지드 같은 챔피언을 선택하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독특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바닥에 독 디버프를 생성하는 스킬을 사용한 상태로 무한 전멸을 사용했고 전 지역에 독 디버프를 생성시키면서 정글몹은 물론 유저들까지 학살했습니다 유저들은 핵쟁이의 이런 광기어린 모습을 보고 극혐했고 현실 세계에서 이런 핵쟁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지 심각하게 걱정하는 유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게임 핵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은 맵핵인데, LOL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아니기 때문에 맵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유저가 많았었는데요. LOL도 정글러의 위치를 알거나 로밍을 다니는 상대의 위치를 미리 알수 있다면 큰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핵 개발자들은 결국 맵핵까지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쟁이들은 맵핵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글러들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데요. 정글러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글몹들을 끌어오거나 상대 정글러를 직접 끌어서 해당 유저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맵핵은 일반적인 챔피 을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었지만 핵쟁이들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변태같은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는데요 앞에 보여준 맵팩만큼 뛰어난 성능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헬퍼에도 맵팩 관련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유저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이 기능은 시야에 나타난 상대 챔피언들의 위치를 별도의 UI로 표시해 갑자기 나타난 정글러의 위치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적들의 위치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이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뭐 시야가 안보이는 적들을 보여주는 핵만큼 뛰어난 성능은 아니었지만 핵쟁이들의 실력을 어느정도 보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포함된 헬퍼를 찾는 핵쟁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맵팩 기능과 더불어 주마우 기능을 지원하는 헬퍼도 존재했었는데요. 게임 안에서 제공하지 않는 주마우 기능을 해제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맵팩은 핵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핵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유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게임 안에 서할수 있는 모든 더러운 짓을 어떻게든 찾아서 활용하는 핵쟁이들의 모습을 보고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 좋은 대학도 갈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